여러분, 여기는 일본오일본현이타현유후치한코토한코토노카신이천이 온천이 칸입료칸입니 일본의 일본풍의 분위기가 훨씬 느껴지는... 요칸의 실내입니다 야 원천 어이. 야 마을이 되게 이쪽 유후인 이쪽은 와 뒤에 산이랑 아 겨울이 와도 되게 이쁘겠다 숙소 근처 마트는데 지금 이쪽에 그 특산물로 요게 어,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. 아, 저 온천을 마치고 아저 잠을 어제 지금 아침 비행기 타고 오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온천 물이 잠가딱 들어갔는데 와그 순간 몸이 쫙뭐 공중에 뜬 것처럼 팍 퍼져버리네 요 오우 자 여러분들 신기한 형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아신분들 아실 텐데 그 아사이 예. 슈퍼드라이 아사이 대생이라는 건데요 요게 캔 생맥주예요 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 캔을 <끝> 따면은 야 이거 거품이 싹 나요 생맥처럼 거품이 점점점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오야 오, 신기하네 여기 상당히 맥주맛을 좀 부드럽게 해줍니다 와아... 어우 진짜 부드러운 끝판왕 그리고 규슈 명란이 또 이게 맛있는게 또 많이 나온... 어... 많다고 하거든요? 어 조금씩 조금씩 맥주나 뭐 술안주를 해가지고 뭐 괜찮고 야 밥이랑 같이 먹어도 죽이겠다 오늘 좀 여기 온 김에 리뷰를 하려고 연두부랑 뭐 이거 저팩 저기 마트에서 파는 거데맥주에 사왔는데 아 도저히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자 여기서 이거 저 맥주 딱한캔 먹고 쉬도록 하고 내일 또 하기차게 어, 활기, 새로운 컨디션으로 또한번더 어,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야 아, 거 벚꽃 떨어지는 거봐 오. 어, 이거 동전 같은 거 1엔짜리를 딱 올려놨네 그래도 기념품 은샤으면안되고 음. <웃음> <웃음> 양말 봐라 여기는, 여기는 다자이녀만이고이고이기석이고 <웃음> 여기, 음. 스타벅스가 혼자들고이 녀석은 샤워를 만들고, 이녀 아, 후쿠오카 힐튼 음. 자, 후쿠오카 좀 식료품 점 인데 24시간입니다. 오 해산물이랑 칼도 많고, 일단 이쪽에 명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명란, 명란만 하긴뭐 하니까 뭐무라도좀사니 자, 사랑하는 사람들 어, 낮에 해떠있을때좀아 가족들과 함께한 좀 어, 관광은 끝났고 이제 우리 아들까지 씻기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가만있어, 뭐, 퇴근하고 나서 하는 일이면 이거 뭐지? 특근인가? 응. <웃음> 야근 야근, 야근. <웃음> 자, 이제 본업 본업에 한번 충실해야죠 대생이라고 요게 펜생맥주예요 요걸 잡고 참치에 따듯이 툭 따면은 거품이 확 생, 생맥주 같은 거품이 싹 올라옵니다. 오! 이게, 마시면, 한번 마신다고 이게 그 거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마있잖아요 보이시나요? 거품이 슬슬 또 올라오고 있어요. <웃음> 야, 이거 좀 우리나라에도 나오면 좋겠다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사사. 아아 여기도 같이 오니까 그래도 제법 모양난다 자 우와 신나게 떠들고 있어요 녹화를 안 눌렀네 아. 지금 엄청 웃긴 장면이 엄청 많이 나고 재밌는 장면이 엄청 많았거든요? 다 날나간 거 아니야 여러분 저돈가스 같은 경우는요 튀겨 놓은 거 사먹지 마세요 응. 이건 튀김이 아니라 거의 물에 삶아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오래되니까 튀김옷이 전혀 바삭 거리지 않으니까 응. 수영 먹는 느낌이에요 응. 달아요 달아 엄청 응, 달아 깍두기는 더 달아. 설탕조를 던것 같죠, 완전. 아, 근 일본 음식 너무 맛있고 다 좋은데, 야, 요를 한국에서 맛있게 먹어본 요세 종류는 좀 너무 달다, 양념이. 아. <웃음> 자, 맥주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사히 대생 <웃음> 이건 좀덜 시원한데 밖에 밖에 있다가 지금 들어간 줄 맞는 것 같은데 네. 아 이거 시원하게 하겠구나 미지근할 때 따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오네 이게 생 거품이 보이세요 지금 두 모금 먹었는데 지금 거품이 또 올라온 거? 부드럽고 맛있는데 야 요게 완전 좀 시원하게 했을 때 먹어야 됐구나 규슈 지방 특산물 명란 연두부에 한 입. 따뜻할 때 먹거나 전자레지에 돌려 먹어야겠네요. 달고 식으니까 와 개인적으로 형안 맞네 기호에. 설마 나 지금 참치 먹은 거 하나도 좀안 들어갔나? 그 참치 블럭 참치 그거 하나 통으로 다 뜯어 먹었거든요. 그안 들어갔나? 과중 이거 진짜 맛있다. 여기 금액 이만큼 해가지고 만원안 하는 금액이었던 것 같거든요. 음.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. 아. 음. 어. 여러분 죄송해 오늘은 좀 망한 것 같아요. 어. 오늘은 좀 망한 것 같고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. 음식은 제가 없습니다 그걸, 이걸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잘 못먹은 잘 못사운 제가됩니다 카메라 역시 제가 없습니다 네. 제때 이 그... <목소리> 눌렀는지 확인 안한 제탓이고요 맥주는 제가 없습니다 이 맥주 시원한 상태에서 탁 따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진짜 맛있는 그 맥주인데 와. 오늘 호텔 냉장고가 좀 잘못한 것 같고, 그고자람도운 어, 영상 좀 많은 것 같고, 자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명예회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자, 여러분, <웃음>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 야, 여기는 나가사키입니다. 전망대에 왔고요. 오, 아, 이게 지금 비가 좀 와가지고, 아, 날씨 좋을 때 보면 더 대박일 것 같긴 한데, 아, 아쉽네. 나가사키 시한바시 거리라는 곳인데, 여기 또 뭐, 나가사키 짬뽕, 라면 집들이 또 맛있는 데가 많대요. 자, 오, 많은 인사분들이 오시다 하셨나봐요. <웃음> 사실 처음 맡아봤니 향이 막 좋은 향은 아니에요 근데 음 <웃음> <웃음> <웃음>